안녕하세요 리선드도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몬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렇게 뒷배경을 하얗게 날리는 걸 해볼까 했는데 막상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굳이 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다른 걸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리퀴파입니다. 자, 리키는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뭐 본인의 취향도 있을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무슨 뭐 주문도 있을 것이고. 아, 어, 근데 저는 뭐 거의 리크파이 그냥 제 반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선은 지금 현재 봤을 때에 어디를 먼저 하든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앞쪽으로 나와 있고 좀 길게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부터 약간 줄여줍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턱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어릴때는 동그랗다가 나이를 먹게 되면 얼굴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코부터 땡겨 올려요 여기 좀 맞춰주고 이마라인도 깨끗하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는 리퀴를 하는데 너무 휙휙 움직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50에 100인가 100에 50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값이 너무 크게 되면은 뭐 조금만 움직여도 훅훅 움직이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값을 낮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에 20 혹은 20에 30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뭐 허리는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뭐 굳이 이렇게 더 넣어 주실 필요는 없고 배가 약간 나와 있죠 이럴 때에는 뭐 이렇게 끌어 올리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우선 집어넣고 나서 끌어 올립니다 그리고 옷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는 건 앞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튀어나오지 않은 것처럼 일자로 펴줘요 리키는 정말 말 그대로 그 개인 취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탄한 허벅지를 좋아합니다 가슴도 약간 올려주고 모양을 약간 잡아주는 거죠 아, 어, 오늘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보시고 얼굴은 짧아질수록 어려 보인다 이거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요정도 이왕 하는 거 그냥 인물보정은다 할까 자 우선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 원래 그냥 리키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인물보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 얼마 전에 올려놨던 FE 네, 컨텐트 어웨어죠. 피부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뭐 피부 결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레이처를 해주셔도 되고, 뭐 허, 뭐야 리터치 포비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이 사용하시는 방법 이 있으면 그냥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눈 안에 핏줄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10% 정도. 그래서 근처 색깔을 알트키를 누르면 피커가 뜨죠 근처 색깔을 찍어서 칠해줍니다 너무 하얗게 칠하지 마세요 너무 하얗게 칠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눈 자체가 구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눈이 너무 하얗게 되면은 눈알이 자체가 평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 조명이 들어와서 빛나는 부 분들도 옆에 찍어서 세금 세금 칠해주세요 대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냐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역시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데를 침범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했거나 했을 때에 지우거나 오파시티를 낮추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할 때도 에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은 웬만하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 여긴 너무 오버됐죠 근데 여기는 적당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파시티를 낮춰버려요 낮추게 되면 여기도 같이 낮아지죠 그럼 여긴 기뭐 거의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분을 다 웬만하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약간 잡고 어? 너무 심한데?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여기도 칠해서 약간 메우고, 여기도 칠해서 약간 메우고. 그리고 이제 뭐, 오파시티를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밝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침한 부분 다 뭐,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합쳐주시면 됩니다. 피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리터치 포밀을 쓰고 있죠. 리터치 품이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 그래도 뭐, 멍하니 보고 있을 땐 좋아요. 참고로 가장 여태까지 빠르고 효과가 좋은 건 포트레이처입니다 포트레이처도 써요 우선 이걸 한번 돌려놓고 이걸 돌리는 이유는 아, 리터치펌이가 이제 힐 기능이 나름대로 쓸만해요 잡티를 많이 지워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닫지범 같은 경우에는 포트레이처에서는 그냥 단순 피부쪽에만 그 관여를 하는데 닫지범 같은 경우에는 밝기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돌려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쓰는 거고 아니면은 뭐그 다음에 포트을 다시 돌린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죠 저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하게 작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은 좀 퀄리티에 신경을 쓰려고 해요 너무 또 급하게 해버리게 되면 은 자기가 뭐 빼먹고 지나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아, 이렇게 어느정도 잡아주시고 이 부분이 아직도 좀 걸려요 어느정도 칠하긴 했지만 요 라인이 딱 걸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빛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빛이 있으니까 라인 자체를 흐리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워줍니다 계속 지우다 보면은 피부 결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다르죠 그럴 때는 결이 사라진 부분을 잡아서 노이즈를 주셔도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보다는 어... 그레인을 선호합니다 노이즈랑 그레인은 이제 좀 주는 방식도 다르고 오빠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많이 줘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레이어를 땄으니까 근데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럼 그냥 쓰시면 되고 어 너무 많이 줬다 그럴 때는 오빠시트를 낮춰주세요 사실상 지금 좀 약하죠 자 백으로 가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 그다지 할게 없죠 리퀴도 했지 피부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컵으로 만드셔도 되고 필터를 쓰셔도 되고 뭐 프리셋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어,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쓰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하는 작업에는 어, 그럭저럭 맞아요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더 위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밑에서 하나를 더 끌어서. 아까 이거였죠? 약간 누런 빛인데 살짝 파랗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걸, 아까, 아니면 투명한 피부톤을 위해서 이걸로. 하지만 너무 세니까, 오파시티를 살짝 낮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반반 정도. 여기서 그냥 오파시티를 단순히 낮춰주셔도 되고, 아니면, 밝은 부분만 잡아서 한번 보고 너무 밝은 가 반전. 하지만 아까 그게 너무 세죠 지금 여기서 오버시트를 살짝 낮춰서 적당한 걸 잡아줍니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만지게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이것도 한번 올려볼까? 저것도 한번 올려볼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거죠 자 이제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리퀴를 먼저 했고 여기까지는 피부입니다 피부 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색상이 들어가게 되는거죠 저는 거의 이제 이런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웃음> 색상을 먼저 매겨 놓고서 뭐 나중에 리퀴를 하고 피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사진이 갔을 때아 저는 이 색상은 별론데요 리퀴는 마음에 들어요 피부랑 근데 이미 피부가 아 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본이랑은 좀 다르죠 이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색상을 맨 마지막으로 갖다 놓으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리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수정도 가능하고 특히나 그냥 리퀴를 나는 좀 나중에도 다시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새로 하나 올려서 이 부분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근데 대신 이거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이 상태에서 리퀴에 들어갑니다 리퀴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잡아줘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PSD 같은 느낌? 아예 이거는 그냥 필터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끄게 되면 원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 참고로 이게 좀 오래 걸려요. 메모리를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뭔가 또 보정하고 싶다. 다시. 그럼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리퀴파이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였던가 아, 이렇게 다시 원보드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히스토리가 남아있진 않지만 꽤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필터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꼭 리키가 아닌 커브 컵을 넣어도 이런 식으로 떻다킬 수가 있어요 물론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계속 보정 작업이 들어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저는 잘안 씁니다 왜냐면은 그냥 보정해서 보내고 뭐그 뭐야 피드백이 있다 그럼 다시 보정하면 되거든요 그게더 빨라요. 근데 혹시나 뭔가 좀더 세밀하게 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걸 써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뭐 나는 원본을 그대로 놔두고 싶다. 원본 그대로 놔둔 건뭐 사실상 이거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아니면 뭐 리퀴를 했는데 너무 여기가 너무 심해요. 여기만 좀 빼주세요. 했을 때는 이제 이게 도움이 되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너무 키워놨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커졌어. 근데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그 돌리는 걸 써서 요 부분만 다시 적용이 가능하니까 어, 그런 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보셨겠지만 오래 걸려요 음, 이거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오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이기도 한데 어,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리고 아마 내일은 안 하지 않을까 내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안하고 아마 일요일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해서 주중에 보내주셨던 사진들 중에 1등을 뽑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라이브를 우선 라이브에서 투표를 할지 아니면 라이브에서 사진만 보여주고 단톡방에서 투표를 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건 정해지는대로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이 사진이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